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레방입니다 의료사고 합의로 소치하 시점이 구체적으로 보험사고 사실을 안 날임으로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019나 58294 토대로 명확히 이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가 청구 원인에 대한 판단, 의료가실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청구 취지 금액보다 많은 합의금을 지급받고 소치아가 이루어진 사정을 감안하면 의료가실로 인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이러한 의료가실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할 것입니다. 2014년 1월 21일 이루어진 CT검사 결과 이미 D의 좌측 폐소실이 확인되었고 이를 토대로 D가 2014년 12월 26일 호흡기장애 1급 판정을 받은 이상 비록 D가 위판정 후약 3개월 후에 사망하긴 하였지만 이러한 호흡기장애가 단기간에 사망에 이르는 당연한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닌 한 D의 장애는 사망 전에 고착된 상태로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뒤의 사망 전 장애 정도는 항시 산소 발생기에 의존하여서만 호흡이 가능하여 일상생활기본동작 ADLS 제한장애평가표에 의할 때 장애지급률이 90%에 이르는 고도장애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이 사건 보험계약상 영유아에 대하여 위장애평가표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데다가 위장애평가표에 따라 뒤의 영아의 현재 발달상태를 평가한 것이 아니라 항시 산소발생기에 의존해야 하는 뒤의 성인이 된 경우 여생동안 일상생활기본동작이 얼마나 제한되는지를 평가한 것입니다. 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D가 2015년 1월 29일 의료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 사건 수술에 관한 의료진 과실 등이 인정되면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내려달라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그때 이미 법정대리인인 원고가 보험사고 발생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의료소송 상대방으로부터 청구금액보다 더 많은 합의금을 지급받고 소를 취하한 2016년 4월 4일에 비로소 의료사고로 인한 상해, 즉 보험사고 발생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원고는 2016년 4월 4일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인 2018년 5월 16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의 소멸시와 황변은 이유 없다 할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점 고맙습니다.